이지아 교윤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<웃음>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시 보이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? 바로 오버워치 관련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제가 2016년에 오버워치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아,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못해서 유튜브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곤 합니다 영상을 볼때 여러분들도 뭐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만든 썸네일 하나만 있을 뿐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? 자,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은 차기 유튜버 분들은 제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버워치 안에 있는 캐릭터들을 아주 잘 살려서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워포인트 2016버전으로 할 건데 충분히 2010버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? 슈! 네 일단 유튜브에 들어와 봤는데요 오버워치라고 쳤더니 지금 다양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보게 되면 이렇게 썸네일이 예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어, 네 어, 롤큐에서 만든 거 그리고 눈쟁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요런 느낌 어, 안볼 수가 없게끔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런 거 요런 거자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 얼굴이라든지 그리고 좀 화려하게 잘 보일 듯한 이런 얼굴들을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얼굴을 어떻게 캡쳐를 하고, 그리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. 얼굴을 캡쳐를 해야 되니까, 저는 우선 영웅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. 여기 들어가서 저는 메르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르시 중에서 여기서 뭐 감정 표현이라든지, 뭐 이런 거, 이런 표현들 이렇게. 괜찮잖아요 이렇게, 이렇게 얼굴 표정 순간적으로 나온 이 표정들을 캡쳐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또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연출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멋있는 표정 이렇게 이딱 나와요 이런 표정들을 타이밍에 맞춰서 캡쳐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감정 표현을 우선 가장 먼저 해볼게요 자 감정 표현 중에서 저는 여기서 자 지금 현재 최고의 역이라고 하는 이 표정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이 현재 순간적으로 표정이 나왔을 때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듯한 것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 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된 것을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생각보다 화질이 괜찮죠? 자 이것을 지금 얼굴 부분만 잘라 줄 건데요 이미지를 클릭한 뒤에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로 들어가서 얼굴 부분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준 뒤에 그 잘린 이미지를 슬라이드 크기만큼 키워줄 거고요. 지금 보니까 상단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이미지의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. 네 이렇게 바꿔준 뒤에 텍스트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적고 싶어하는 텍스트를 어떤 거든지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. 텍스트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썸네일에 들어가는 글꼴을 바꿔 줄 건데요 그 글꼴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워치 글꼴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버워치 글꼴은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하셔야지 상업적은 즉 특히 유튜브에 사용하시면 아마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스웩어체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스거어체는 무한도전 자막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글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스웨거체로 바꿔봤습니다. 생각보다 비슷하죠? 글꼴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글꼴을 살짝 기울기를 줄게요. 생각보다 좀 느낌 있지 않나요? 그리고 지금부터는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셔서요. 선색, 있음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비를 한 2.5 정도로 설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만들기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색상을 채워주고 싶어서요 저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주황색과 그리 연한 주황색을 그라데이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꼭 그라데이션이 어렵다 라고 하시면 그냥 주황색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 만들어 봤더니 정말 느낌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들어가신 다음에요 일단 파일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파일 형식을 png 형식 즉 이미지 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현재 슬라이드만 이라고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미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크기는 한 1.79메가네요 각자 뭐 어떻게 만들 때마다 다 달라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제 맞춤 미리보기 이미지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봤더니 나중에 업로드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어떤가요? 이렇게 쉽게 썸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버워치 썸네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? 굉장히 좀 퀄리티가 좀 높지 않나요? 네,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버워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오버워치 썸네일을 만들어서 함께 올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영상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요. 앞으로도 이지 세상 유튜브도 계속 계속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. 유용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올한해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, 앞으로 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!